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롤렉스의 대표 라인 중에 하나죠. 데이데이트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베젤의 크기는 36입니다. 먼저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3열의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이고요. 이렇게 클래스프는 히든 감춰져 있습니다. 크라운 이렇게 클래스프 브레이슬릿 그리고 케이스 모두 18K 와이골드입니다 다이얼을 보시면 가장 큰 특징으로 보면 약간 검은색이죠? 전에도 자개판을 많이 봤는데 저희 JC직거래소에서 맨 처음으로 소개하는 블랙 자개판입니다 인덱스를 보시면 8개의 브릴리언 컷 다이아몬드 그리고 6시와 9시에는 포인트를 줬죠?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무지개색을 띄면서도 검은색의 독특한 다이얼입니다 그 베젤을 보시면 토니바퀴 모양의 플루티드 베젤이 이렇게 살짝살짝 돌린때마다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거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데이데이트 제품은 이렇게 데이 요일이죠 데이트는 날짜 12시에 요일이 있고요 3시에 사이클롭스와 날짜가 있습니다 이 데이데이트 제품은 트윈 락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점이 두개 있는 거는 와이 골드를 나타냅니다.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이라고 불리는 이 브레이슬릿은 보시면 뒤에 이렇게 절반으로 깎이는 형태여서 손목에 닿았을 때 아주 부드럽게 되고요. 뒤에 클래스프는 이렇게 감춰져 있는 상태인데 크라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데요. 해서 열면 짠! 하고 이렇게 아주 수려한 롤렉스의 안쪽이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쿨다운백 케이스가 있고요. 방수는 100m,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은 48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작동해 보겠습니다. 크라운을 열고요. 다연 상태에서 밖으로 빼지 않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수동으로 배터리를 가게 할수 있고요. 한칸 빼면 포지션 원 상태인데요. 포지션 원 상태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은 날짜 3시에 사이클럽스가 있죠. 4, 5 그리고 반대 방향을 돌리면 12시를 주목해 주십시오.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이렇게 갑니다. Saturday, Sunday 그리고 한칸더 빼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묵직하면서도 휙휙 돌아가는 롤렉스의 특징을 가진 시침과 분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롤렉스 데이 데이트, 레퍼런스 넘버 118239, 18K 이 골드의 프레지던션, 프레슬릿 앤클랩스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베젤의 크기는 36, 두께는 12mm의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